틈새라면 먹을까? 핵불닭보다 훨씬 더 매운 <웃음> 맛으로 걱정하지마요 저는 매운맛 정말 잘 먹거든요 온 <웃음> 사운드 <인싸움드. 웃음>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<웃음> 만두 만두 침새라면 한정판 극한 체험인데요 핵불닭보다 훨씬 매운 그런 라면인데 15,000 스코빌이래요 그래서 핵불닭 몇이지? 야! 아니 핵불닭이 12,000인데 얘가 15,000이라고? 불마은 얼마야? 14,444라고요? 얘는 왜 15,000... <웃음> 아뭐 저는 근데 매운 거잘 먹어서 아 약간 지옥에서 온 라면 비주얼인데 이거 아 행복하다 맛있겠다 어 지금 거기 내려가고 있구나 이게 목넘김을 하는 순간 따꼼한 그 통증이 함께 거의 뭐 위장 GPS인데요 이거 치즈 치즈 오, 치즈랑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매워서 그런지 오, 치즈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? 뭐 아까 뭐 15,000원에서 곱부 이렇게 해서 엄청 겉만 주고 그렇게 뭐... 그렇게 맵... 매... <웃음> 말이 안 나와요 아 가만히 있어봐 손 <웃음> 뭐야 이거? 와! 아, 이게 역시 클라스의 차이구나. 사실 옛날에 그 불마왕라면 있잖아요. 걔는 국물이 되게 인위적인 그 매운맛 있잖아요. 얘는 만오천인데 국물이 맛있네? 감자 만두 오 진짜 잘 익었다 이 밑에 이거 투명해진 거 보이세요 이거 오 감자 만두 맛있다. 어 근데 이거만 오천 맞나? 오 그냥 먹을만한데요. 얼굴이 안안 먹을만하구나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얼마 전에 응떡 사막맛 먹어서 그런가? 좀 적응을 했나? 어. 혹시 몰라서 디저트 사왔거든요? 이게 이마트에서 팔아가지고 다 엄청 많이씩만 팔더라고 그래서 낱개로 파는 거 있길래 사와봤어요 먹어볼게요 어, 크림이 맛있다 어잘 먹었습니다. 어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국물을 왜 자꾸 끌리지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먹어볼게요. 지금 사실 제대로 못 먹었어. 음 맛있다. 약간 열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런 이 되게 깔끔한 매운 맛이라서 좋네요. 꼭 드셔보세요. 알았죠? <웃음>